안녕하세요 신유부동산입니다 소개하고자 하는 1.5룸은 화산리에 위치한 스타필리스입니다 초입의 편의점 위치에 있고요 넉넉한 주차 공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벼가 한참 자르는 시기죠 주차장에서 초록색의 논을 바라볼 수 있으며 환경 소음이 적은 조용한 곳이기도 합니다